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드디어이 오리지구에도 여름 수련의 티셔츠가 나왔습니다. 야 이거 완전 이쁘지 않냐? 존예보스. 야 너도 한번 입어볼래? 야 빨리 입어봐 빨리 입어봐. 손나어나야 뭐하는 거야. 아 그냥... 입어 입어 입어 입어. 어? 우여곡절 끝에 체풀이 끝났다 지루하긴 했지만 나의 여신님이 있어서 버틸만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이는 걸까? 나도 저 선배 때문에 오긴 했지만 왠지 궁금해진다 여기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도 여름 수련회는 별로 땡기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와버렸다